자이 지금 클랜커스텀 대전 참가는 클랜커스텀 참가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산옥입니다 산옥이구요 산옥이 어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산옥을 하면서 클랜커스텀 대전 제가 무려 8번이나 해봤는데 산옥이 매번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참가하셨던 분들은 이제 유튜브로 보셨던 분들이나 참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그게 또 매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산옥도 튕길까봐 그래서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산옥을 한번도 안 튕긴 적이 없어요 산옥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펍지에다가 문의를 해봤는데 산옥이 렌더링이 이렇게 나무들이 많고 이래서 옵저버잉 할때 렌더링이 심하더라, 심하다고 더라심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매우 좀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저도 기도를 하면서 한옥의 옵저버잉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많은 튕김을 맞이하면서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교훈 오던데 이렇게 좀 많이 넘기면 렌더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엔 제가 많은 화면을 안 잡아 드리더라도 최대한 화면을 안 넘어가는 걸로 어,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들 비행기는 출발했습니다 자 튕기면 제가 여러분들 바로 들어올 테니까 어, 팀으로 욕이나 좀 하시다가 저분이 또 튕겼구나 하시고 어. <웃음> 미리 사죄의 말씀 제가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쪽은 지금 아까 아쉽게 탈락했던 팀이죠 부탁했던 황그리사 팀목마르다던 황그리사 팀 저팀 지금 파라다이스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 지금 시작은 위쪽에 지금 오살클랜은 하틴에 떨어지고 지금 카오의 하니님과 위쪽으로도 가고 자 서로 겹치는 클랜들은 아직 많이 없네요 자 겜에 지금 한팀 떨어졌고 자 각각 한 팀씩 떨어지고 있죠 라인별로 이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팀은 쭉세 분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우상클랜 흔들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자, 북캠에 지금 리얼 이 팀이 혼자 떨어져서 지금 하고 있고 자, 알겠습니다. 헝그리 응원했으신 분들이 너무 많네요 제가 오랜만에 지금 클커대할때 헝그리 분들을 너무 응원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은 헝그리 분들 위주로 한번 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그리 분들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또 시청자분들 무시할 수 없으니까 헝그리 지금 자 헝그리 1팀이죠. 헝그리 1팀 준님 BHK5635님 윈터님 아까 그 언덕에서 죽으신 분이죠. 어, 윈터님 자 E3님 자, 우측에 지금 카오 위쪽에서 파밍을 하고 있어요. 카오 위쪽 짧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파밍할 곳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카오의 한 팀이 지금 내린 거를 아마 이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고, 주님이 역시 뒤쪽으로 빼고 있죠. 아무래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카오에서 어, 뒤쪽으로 빼서 견제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 안전하게 왼쪽으로 크게 돌아서, 어, 빼고 있는 모습. 앞쪽에는 그러나 아무도 없다는 거 <웃음> 안쪽에서 재밌게 파밍하고 있죠. 오히려 지금 카오에서 더안 들어가고 이, 이 지금 리얼팀도 의식을 좀 하고 있겠죠. 리얼팀도 어, 오히려 데모까지 가는 모습이고요. 자기장도 또 안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어, 때모까지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디 리얼 6번 팀 한번 봅시다. 어, 6팀. 흥글리 6팀, 아까, 아쉽게도, 잘 싸웠는데, 뺏긴, 한글리 6팀, 그, 홍소라님, 어, 아까, 티칭창에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소라님의, 지금, 음, 홍소라님의, 뭐, 그, 응원하는 응원단들이 많습니다. 팬을 많이 거느리시고 있는 분이에요. <웃음> 이지님. 아까, 저는 좋은 유튜브 각 뽑아주신, 어, 이지님. <웃음> 이번 판은 꼭 예, 떨어져서 안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3렙, 3렙 쫓기도 있고 이분에게, 어, 이번 판에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좋아요 자. 우리 7팀 한번 보죠 7번 팀 어디있죠? 우리 7번 팀, 팀 어디있을까요? 아자 홍글이 7팀 지금 커리에 내렸네요 커리에 내려서 지금. 회원님 지금 오기한나님 아이님 버블티님 지금 우측에 잘 가고 있고 자 그래도 지금 쿼리에서 오래 머무는 거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쿼리 오래 머무는 거 좋지만 않고 아래쪽으로 내린 클랜들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파밍해서 위쪽으로 그래도 붙어 주는 게 좋죠 그 그러니까 지금 교전 장면을 또 제가 놓칠 순 없어요 교전 장면을 하러 갔죠 지금 헝그리 1팀 어 위쪽에 돌아왔던 헝그리 1팀을 지금 어, 사격 있는데 이제 한분이 다운된 것 같아요 땜목까지 땡겨온 지금 리얼 1팀 피카님이 1킬을 했습니다 물론 교전 장면은 못 잡아드렸고요 아 이렇게 넘길 때마다 너무 두렵습니다 튕길까봐 어, 지금 손 떨려야지 오른쪽 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옵접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팀의 팀을 넘기기 페이지와 페이지 다운을 하고 있거든요. 입니다. 따고 있어서 자, 안쪽까지 한이 님이 붙었어요. 벤 님이 지금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아래쪽에 지금 비 님이 안쪽에 있는데 자, 혹시 뒤로 빼고 있는데 오이기 뭐나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모살클랜이 와서 지금 사격을 하고 있죠. 어, 이거 어블루님이 앞쪽까지 땡겼는데 뭐 낀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이리로보잘클랜이 <웃음> 어, 이게 뭔가 오른쪽에서 사, 샷이 들어왔어요 그 샷이 들어왔고 분님자이좀 시작하자마자 또이 우승클랜 두클랜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분들 계속 호전적입니다 이분들 호전적인 분들 제가 또 헝그리 지금 마지막 뒤쪽 4번팀도 잡아드려야 되는데 못잡아드리고 있어요 지금 민구님도 땡기고 있는데 어 민구님이 킬 하나 챙겨갖고 자 지금 왼쪽 위에 지금 자 마시, 맵을 이렇게 보드는게여러분들다더 편하시겠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건 지금 헝그리 팀이고 아이고 민구님 잘합니다 아 이거 헝그리 팀 1팀. 헝그리 팀이 잘하길 바랍니다. 잘하시는 분들의 좀 적대적일 거예요. 적대적으로 좀 제가 좀 할게요. 민구님이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쓰세요, 저분. 저분 너무 잘해요. 그럼 지금 아 이거 지금 이 분들이 꼭 살아남아야 되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우리 아이템은 일찍 죽었습니다 아이고한 분씩 떨어지고 있어요 아 리얼사팀 한 분씩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아군을 버린채 아... 지금 이 팀이 들어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자, 감사합니다 블랙셀팀과 지금 헝그리삼팀 오른쪽에 지금 각인가요님님이 오른쪽으로 보고 있죠 그래도 각도는 아직 지금 한글이 3팀은 괜찮아요 3팀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음 플렉스 팀이 이쪽으로 돌아가면 지금 집에 있는데요 조금 멀리 있어서 보지는 못해, 못하겠네요 집에 있는 걸 모르고 지금 상철님이 크게 각 벌리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전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요 <목소리> 이기에 있는 걸 알죠 어, 양각! 양각입니다 아이고 리얼삼팀 님이 지금 앞쪽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고 지금 사면 초과예요 여기 지금 플렉스팀이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장에 걸쳐서 그렇지 왼쪽으로 크게 돌았으면 좋겠는데 제 바램이겠죠? 저는 모니터기 때문에 자 스위트님이 왼쪽으로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돕니다 아, 오른쪽에 오살 클랜도 있는데요. 그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쪽에. 음... 자, 여러분, 제가, 어. 왜안 오나 했네요. 잘 되나, 잘 되나 싶었네요, 또. 빠르게 접속해 볼게요 클렌 5살 3팀 아까 마지막에 어부질이 하셨던 페이백님 지금 5살 클님 위쪽에 플렉스 클렌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여러분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어쨌든 <웃음> 어쨌든 잘 살아왔어요 좀 두렵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을 클릭하기가 두려워요 이쯤 되면은 이제 렌더링이 엄청나서 아이 도대체 한 번, 한 번, 화면을 넘기기가 너무 무섭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어, 이상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중계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 위쪽에 지금, 플렉스 팀, 플렉스 팀이 자리를 잘 잡아서, 지금, 오살 클랜 들어오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지금 너무 자리가 좋습니다. 지금 있는데 너무 자리가 좋고 그 지금 뛰어내리셨던 분 어디 계시죠? 벌써 다이다이 하셨나요?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금 헝그리클랜 6팀 6번팀 지금 지도다, 지도상에서 사라지셨나요? 아 아쉽습니다 아까 분명 지금 알판인가 거기서 잘계셨었는데 아쉽게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소라님을못 보게 됐어요 플랜이 자리를 땡기고 있어요 라인을 자, 이쪽도 지금 황그님과 지금 진님이 있는데 여기도 헝그리사팀 빠져나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헝그리사팀이 뒤쪽에서 지금 잘 봐주고 있어서 지금 황그님이 살려야겠죠 어, 레드님 레드님 잘습니다 하니님 지지 않아요 그 순간 어 이거 여기도 아 하니님이 하니님이 뒤쪽에서 자르는 모습 자 아쉽게도 살리러 가는 판단은 좋았는데 하니님이 자리를 너무 잘 잡아놨죠 어, 너무 양각당했습니다 이랑, 여기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철지 님이 두 분밖에 안 남았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5살 3팀 탈락했고, 아까 아래쪽에 자리 쉽게 잡지 못했던 5살팀 사라졌고, 자, 위쪽에 플렉스 클랜 올라옵니다. 자, 플렉스 클랜이 올라오는데, 위쪽에 지금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자, 헝그리 3팀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했는데,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애님이 뒤로 빼고 있죠? 울티님도 뒤로 가고 있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오살 4팀 떨어졌어요 이번판에 오살이좋은 모습은 보여줬지만 어, 살아가지는 못하네요 님이 역시 무리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온 판단 좋습니다 굳이 일부러 마중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플렉스클랜은 왼쪽으로 가는 판단도 괜찮고요 자 그러나 지금 이제 자기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교전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나요? 왼쪽에 있는데 보는 게 쉽지만은 않죠 이거 살아와나요? 살아가나요? 살아가나요? <웃음> 오 와우, 와우, 좋아. 오 베릴, 오 크스는 못 맞춰도 베릴은 맞춘다. 뭔가 반대로 된것 같은데 베릴 잘 쏘시네요. 좋습니다. 혼자 남아서 지금 팀의 막중한 어깨를 맡고 있는 리샤님 따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헝가리 클랜 위주로 보다 보니까 나좀 교전이 많아요 선후계 미아나님도 살아갔고, 자 헝그리 클랜 자리가 괜찮습니다. 헝그리 섬팀 자리 괜찮고, 자 네, 우측에 플렉스 팀이 다 정리하고 지금 다 살아서 옵니다. 플렉스 클랜도 자리가 괜찮고, 음, 이쪽에 제로님과 두님도두 분이 싸우고 있죠, 지금? 요즘 장면 한번 보죠. 두분다 선택해야 됩니다. 자, 두 님이 잘 왔지만, 제로 님이 잘 마무리하고 올라갑니다. 자, 이쪽에 지금 독사 님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지 있죠. 근데, 지금, 어, 제로 님이 자기장, 자기장사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잘 싸우셨는데. 앞쪽에 지금 오사클랜 오사의 에이스 팀, 1번 팀, 지금 민구님, 벌, 민구님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아, 민구님 벌써 6킬입니다. 아, 이분 역시 에이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6킬이에요. 자, 호구님, 크러쉬님, 이분들, 이분, 이분, 이분 다 살아가네요. 자, 오살 클랜 다 살아갑니다. 오살 2번 팀. 자, 이분들 너무 잘하시는 클랜이라 행보는 안 볼게요. <웃음> 자, 오사 아니, 헝그리. 엉글이 편파 중계입니다. 이번 판 엉글이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야이님, 우기님, 군님이 복 들어있는데요. 자, 오살 민구님이또 잡았어요. 오살 중계를 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들. 릴리샤님이 뒤에 계셨었는데 군미 도사리고 있는데 우측에 있는 걸 보신 것 같죠? 그러나 지금 헝그리클랜이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 혼자 남은 세이님이 들어오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있는 거 위치를 알았죠 이쪽에도 있고요 자3면 초과해요 자 여기가 쉽지만은 않죠 아 이렇게 우기한나님이 좋은 샷을 어, 쐈고 플렉스 일번팀이 이렇게 탈락을 하게 됩니다 주님도 혼자 남았어요. 아에 네, 지금 5살 1팀, 5살 1팀 장난 아닙니다. 네분다 살아남았어요. 자, 자기 장도 괜찮고, 자이쪽엔 지금 한팀인가요세팀에두 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나마 분, 두분 혼자 서 고군분투 중이시고, 그 지금... 송그리 1팀 주님이 혼자 있는데 위쪽에 지금 파라다이스 아랫집 위층에 철지님이 자리잡고 있어서 아, 언덕에도 있고요 지붕에도 있어서 쉽지가 않죠 지금 어근가요 저거 그거 아니라 서 뭐죠? 까먹었네요 총이름을 한니님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고 지금 자리가 지금 한니님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이분들 에이스 에이스분들이라 아우,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들어오기가 만만치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결국에 있는 걸 알아서, 연막이 없는, 연막이 있어도 힘들죠. 있나요? 이, 이 경기 어떻게 되죠? 자, 나뭇가지 왔고, 예,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총이 그러자예요. 심지어 그러자. 자, 잡진이 이분들이 했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오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오살 가뜩이나 잘하시는 분들인데 자 아, 가뜩이나 잘하시는 분들인데 자리도 좋아요. 자 이분들 응원하지 않겠습니다. 오살 클랜 <웃음> 자 아래쪽에 지금 헝그리 삼팀 헝그리 삼팀 들어오고 있고 삼팀 <웃음> 버블티 님 지금 왼쪽에 지금 있는데요. 플렉스님 혼자 남으신 분 계시고 있는 건 모르는 것 같죠? 사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엎드려 있는 건 모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봤나요? 못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우측에 있는 거 지금 봤죠? 지금 봤습니다. 돌리나요? 돌리지 않나요? 돌리, 돌립니다. 어 걸렸는데! 소리! 이런 소리가 걸리죠? 아살아왔으니 <웃음> 김혜상, 잘 있는, 있는 걸줄 알았는데, 와우... 어... 약간 버블티 님이 약간 방심한 게 아닌가? 잘 썼으면... 어우... 자... 아이고... 이 사이에... 지금 리얼 3팀... 자... 리얼에는 지금 1번 팀만 있는 게 아니죠... 자... 리얼 3팀 아키님 지금... 나... 라디 아이고... 여기도 그루자예요... 아 안타깝습니다 응원하자마자 어 이렇게 되면 우측에서 우측을 평정해겪던 플렉스 클랜이 지금 다 사라져서 들어오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존버하고 있는 플렉스 3팀에 지금 KR님 아이 팀을 응원을 안,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민구님이 죽었어요 어, 민구님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자 민구님이 없는 세분자 이분들 키를 떠나서 잘 하시는 분들이죠 플렉스 가과의 대전이 고쳐지는데 자리는 지금 좋습니다 우살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플렉스 클랜 잘 풀어왔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장도 지금 모살 클랜 자기장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 아, 아쿠아님 피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탈락됐고 자기 어부지리로 지금 <웃음> 자 어부지리로 아이로카님이 지금 혼자 살았습니다 자이번에 네, 플레이 한번 보죠 아이 아 민구님 응원 자제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로카님의 지금 자기장이 또 나빠요 위치로 발각됐습니다 이렇게 가는게 이쪽에 들어오죠 바로 들어오는 홍구님이 바로 커버하러 오면서 산옥은 오살 1팀이 1등을 가져가게 됩니다 17킬인가요 무려 와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저 민구님에게 아, 킬딸 오지게 하셨나요 민구님 아 어쨌든 실력으로 진짜 산옥 진짜 킬 많이 챙기셨습니다 지금. 뭐? 민구님 9킬이고 지금 크로스님 3킬 아드롱님이 3킬 호구님 2킬 이팀 벌써 17킬 챙기셨네요 와이 압도적인 킬입니다 아, 압도적인 킬수로 17킬 챙기셨고 지금 와이로카님의 아, 2킬 지금 다른 클랜들이 이제 아까 철진님 하느님도 클랜드 많이 챙기셨신것 같은데 킬수를 7킬 어이, 오살 1팀 압도적인 킬 차이예요 음, 압도적인 킬 차이여서 점수가 지금 어떻게 될런지 지금 약간 어, 판정에 따라서 순위가 조금 바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순위는 지금 안 보고 있지만 어, 어쨌든 이번 판은 우사클랜 어, 어마합니다 1,2위에도 지금 이런 게 미라마도 순위를 어느정도 선방 하신 것 같은데 3라운드는 완전 1등을 가져가 보이시네요 어, 자기장 운빨 만겜 자기장 뭐.. 자기장 그렇죠 자기장 뭐 언제나 자 어쨌든 3라운드도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 어, 잘하네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벌써 이게 네번째 4차예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시작한지 벌써 4개월이 됐다는 얘긴데 어 역시 잘하십니다 다들 자 여러분들 어. 아, 이번판은 어, 헝그리 분들을 많이 잡아드렸는데, 어떻게 헝그리 분들 좀, 어, 그, 서운한 거 많이 푸셨나요? 어이, 그, 제가 아까 그, 소라님이었나요? 성화이뭐 어떻게 됐죠? 아까 제가 성화문이 다시 기억이 안 나네. 히님. 음. 어쨌든 아까 그 팀의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신 분을 제가, 어, 많이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라지셨더라고요어 그래서 <웃음> 다시 돌아본 순간에 없었습니다 제가 안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언제 사라지셨는지 좀 봐야겠는데 어 그래가지고 어 보지 못했어요 AJ88님 어, 무료 16위네요 16팀밖에 없는데 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웃음> 다음판은 이분을 응원을 하면서 제가 또 경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주로 여러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화면 잡혔잖아요 그죠? 1 2위팀들 많이 잡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 재미나신 분들 위주로 음, <웃음> 아니 진짜 볼려그랬는데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지 언제 사라졌지? 아무제 마음을 잘 어, 받아주시고 황구이 분들이 서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황구이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좋겠어요 어쨌든 이번판은 5사 1팀이 민구님이 오... 무려 9킬이나 챙겨가시면서 화면을 많이 안잡아드렸지만 엄청난 5사 1팀의 활약에 힘입어 등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위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